안녕하세요 왕장순무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산책을 나왔는데요 자, 시원한 강릉시 그리고 제가 오늘 자세히 여기 여기 어디갔지? 여기 보이시나요? 네이크로바입니다. 여러분들, 네이크로바, 행운의 네이크로바.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, 오늘 하루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시고, 행운이 가득하시길 되겠습니다. 네이크로바에요. 잠깐만 어디있지? <웃음> 여러분 여기 또 있습니다 네개또 응. 어디갔지? <웃음>